0이잖아요 응? 근데 위치상 80이고 30, 마이너스 80이고 플스 30인데 이렇게 이렇게 될수 밖에 없잖아요 순서가 응. 그러면 지금 여기가 80인데가 먼저 시작을 했대요 응 80일거고 그럼 여기 얘네가 뭐 d 리나 d 포중에 하나 이제? 아.. 똑똑해 그리고? 여기 여기 여기 D4? D4야? 어 D4 랜다 D5 그렇지 D5 알고 이제? 있지만 어 D2나? 아니면? D6이겠죠? 어.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근데 지금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D3일때 그냥 아무나 잡을게요. D3일때 30이였고 여기..여기서는? D3일때 30이였고 그 다음에 5초 5초 줬을때는3 0인게 D2 지점이잖아요. 어. 여기잖아요? 어? 2cm 차이가 났는데? 1초래요. 그럼 어. 그럼 1초당 2씩 이동한거잖아요? 그렇지! 근데 지금 얜 5를 줬대요. 그럼 1초당 2씩 이동한 건 이거 그러 플러스 4가 되겠죠? 근데 어? 네. T1이래요. 응. 여기서 지금 플러스 4cm만큼 이동을 했는데. 음.